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일자 빈님이 오셨네요 우리 환비의 생일선물을 공개할까요? 와, 눈 감아야 돼? 눈 감아셔야 돼요 <웃음> 근데 마이크 왜 켰어? 이거 진행하려고 아... <웃음> 자 황비의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제 선물 오늘 좀 많이 준비했어요 어지자 하나... 눈 뜨세요! 어디서 받아온 거야? 이거 화장품 사니까 주던데? 이런 거 진정감 주는 게 생일 선물 맞나요? 아, 이거를 보면서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, 이제 맛보기에 불과해요 다음 선물부터는 이제 리액션을 보고 리액션이 좋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리액션이 안 좋으면은 거기서 끊깁니다 어, 뭐야? 그럼 억지로 좋은 척해야 되잖아 다음 단계 넘어갈까요? 아, 리액션을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아, 얼마나 네. 좋아하는지 <웃음> 자, 눈을 감아주시고요 벌칙 같아. 오늘 벌칙에 의해서 생일 선물을 주는 건데. 뭐야? 자, 눈을 떠주세요! 아, 뜨기 너무 두려워. 떠주세요 아, 두려워. <웃음> 엄마가 냉장고 정리하는데 이거 안 먹는다고 내놔가지고 좀 마셔야겠다. 네 마셔요. 아 어떤가요? 신기한 거요. 좋아요. 저 아. 소화 잘안 되는데 내시에 먹고 소화해야겠다. 아 리액션 좋았습니다. 다음 선물 갈까요? 예. Yeah. 기대되시나요? 네. <웃음> 야 소리 들리시나요? 벌써 눈을 뜨기 싫지? 열리세요이게 방구 같으세요? <웃음> 장난감 같은데? 장난감 같아요? 응 <웃음> 뭐가 음. 출렁출렁하는 소리만아 출렁출렁하는 <웃음> 음. 소리? 음. 약간 실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네요 아, 실망? 실망하면 안될텐데 아 진짜? 실망하면 다음 선물이 없습니다 아, 어떻게든 열심히 리액션 해볼게요 네 이제 선물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눈뜨세요 <웃음> 나무게 잘안풀리는데 아, 네,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오셨어요 감사해요 이제 이쯤이면 마지막에 뭘지 궁금해지네 마지막 뭘지 궁금해죠 아. 마지막 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물이 겁니다 선풍. 미니 선풍기일 것 같아요? 아, 아, 미니 선풍기일 것 같아요? 응, 총이일 거야 나는 아 그래요? 미니 선풍기네 미니 선풍기 아 미니 선풍인가요 아, 박스 안에 들 미니 아 그런가요? 선풍기. 자 이번에 한번 만져볼게요 어? 모르겠어. 모르겠어요. 네모가 뭐지? 비누 아니야? 비누? <웃음> 소름! 알려주세요. 자, 네? 눈꼭 감으셔야 돼요. 위로 보세요. 꼭각 졌어도 빡 쓴데 뭐지? 자, 아, 이거 나 올리브영에서 만져본 거 같은 그런 느낌이야. 하나, 둘, 셋! 눈물 드세요! 어떤가요 마지막 선물? 아, 너무 좋아. 좋아요? 사고 <웃음> <웃음> 싶어 했잖아. 그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좋아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아 새거야? 이게 맞아? 좋아? 이렇게 큰돈 썼어. 아유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? 너무 큰돈 썼어. 자기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이 정도는 써야지. 나 자기가 음. 샌들 사준다고 해가지고 음. 샌들 생각하고 있었어. 근데 너무 박스가 작은 거야. 음. 처음엔 좀 장난치나 싶었죠. 어 살짝 기대가 안 됐어요. 안 됐어요? 어, 왜요? 그면 네. 그걸 진정품으로 받았다는 사실 을 알고 아 네. 다음도 약간 집에서 가져온 물건이겠거니 음. 하고 생각했죠. 초록 메시이라는 글자 눈에 눈 뜨자마자 들어왔는데 네. 보는 순간 아 새파랗게 바꾸신요 <웃음> 너무 무서우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마지막에 어땠어요? 에어팟 받았는데. 진짜 선풍기인 줄 알았는데 짠은 음. 거야 그래서 비누라고 생각했지 비누라고 생각했어? <웃음> 자 이렇게 인터뷰 끝내고요 네 우리 황비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 우리 그거 한번 찍어요 응? 선물 증정식 하나 둘셋